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복수를 위해서 복수의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을 인질로 잡는 짓을 한다면 똑같이 당해봐야 뼈아픈 반성을 하겠죠. 재벌집 막내 아들 구화예고에서 진화영은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에 1400억을 투자하여 회사를 다 말아먹고 해임건의안에 올라갔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도준이 검사가 된 서민영에게 진화영의 회사 공금 횡령 제보를 했고 서민영은 본격적으로 진화영을 수사하는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진화영. 그때 모현민이 나타납니다. 모현민은 진화영에게 담당검사 서민영이 진도준의 대학 동기 동창임을 말해줬죠. 진화영은 그 말을 듣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웁니다. 지금 상황에서 진화영은 진도준이 아무리 미워도 꺾을 수가 없죠. 자신의 목숨줄을 진도준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진도준은 빈틈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조금씩 순양을 접수해 나가고 있죠. 그런 진도준에게 점점 눈에 들어오는 여인이 있죠. 바로 서민영입니다. 진화영은 진도준을 잡기 위해 서민영을 지독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여기서 재벌집 막내 아들 원작을 살펴보면요. 진화영의 남편 최창재는 아주 음흉하게 나옵니다. 진도준의 어머니 이혜인을 볼 때도 늑대 같은 시선으로 그녀를 보고 하죠 원작에서는 진화영과 최창재가 이혼을 하는데요. 이때 최창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형그룹 주영일 회장이었습니다. 주영일은 자신에게 딸이 있다며 최창재를 사위로 드리고 싶어했죠. 드라마에서는 진화영과 최창재는 서로 매우 사랑하는 사이로 보입니다. 사실상 진화영이 최창재를 가스라이팅하며 들들 복고는 있지만 남편이 다른 순양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참지 않으며 시원하게 일가라는 장면이 나왔죠. 최창재도 진화영 없이는 살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리저리 변절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도준의 도움을 받아 서울시장에 당선되어 놓고서는 진성준을 밀어주려고 꼼수를 썼었죠. 최창재는 비즈니스 면에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진화영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화영이 만약 진도준을 잡기 위해 서민영을 아프게 하는 전개로 흘러간다면 진도준도 똑같이 최창재에게 대형그룹 주영일 회장을 연결시켜주는 맞대응으로 다시는 서민영 근처에 얼쩡거리지 못하게 시원한 사이다를 날려주면 좋겠습니다. 진화영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데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 최창재밖에 없는 것인데요. 최창재는 과연 힘이 없어진 진화영을 배신하지는 않을런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